아우디 a4 머플러 쪽입니다. 머플러 쪽을 보시게 되면 안에가 까만 것 보다는 이제 하얀색의 그 가루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건데요. 요소수 요소수가 이제 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까만 것 보다는 지금 다 하얗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SCR 쪽 요소수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를 이제 많이 뜯어 있습니다. 제가 DPF SCR 쪽 요소수 문제로 해서 이렇게 입고를 했습니다. DPF 클리닝과 저압 EGR 밸브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 뜯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뜯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아니면 엔진을 내리든가 작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A4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총매 SCR, DPF가 이제 일체형이고요 좌, e g r 밸브는 이렇게 여기에 껴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배기가스가 이제 나가는 부분, 여기로는 들어오는 부분,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질소산화물이라든가 PM들 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걸러주게 돼 있고,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SCR 같은 경우는 요소수라는 별도의 약품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를 분사를 해서 이쪽에 하게 되면 암모니아 성분하고 질소산화물이 만나서 질소, 그리고 물하고 이제 분해가 되면서 선택적인 환원 충매가 이루어지는 거고 저압 이자에 작동될 때는 이 후단에 배기 압력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암모니아 성분들 요소수라는 이 요소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소수 성분들이 이 쿨러, 쿨러 쪽으로 거쳐서 이자알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소수가 완전히 기화를 하고 해서 배기쪽으로 나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요런식으로 EGR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배기압력과 함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다 보니까이 내부가 요런식으로 이제 막히게 됩니다. 이러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